어이 아니 이런 소아키 카드 다 뺏겼어 아, 조용한 게 어째 불안하다 그리고 여기를 여기 지나가지 말 run 난, 난 여기서 빠져 나가야 되겠어 허 허허. 눈발 눈아서아 어! 여기 딱갈 수가 없네 아아 그럼 아.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일단 어 캡틴 피들스의 좀 시체들 아까 이거 뭐 실험을 이것저것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건가 보구나 그러면. 너무 기괴한데 이거? 오 이것도 트레일러에서 봤던 <웃음> 피들스 얘들 왜 눈, 눈알이 눈 하나 없어 눈알 하나 빠진 피들스가 지켜보고 있다? 이거는 무슨 장면일까? 떡밥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도 그 피들스 나왔죠? <웃음> 제가 이거보고 이브이 같다고 그랬는데 설마 이 피들스한테서 그뭐뭐뭐뭐 액체같은거 뭐, 뭐, 뭐, 뭐, 뭐, 뭐 뽑아내고 그런건 아니겠지? 아 맞나봐 눈앞에 주사기가 있어 있고 아난 느낌 세한데 설마 마지막 한명 남은 애가 얘야? Yeah? 이거 어떻게 뽑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지나가면 잡히고 에라 모르겠다 눈깔 공격! 받아라! <웃음> 아, 아 뽑힌다 뽑혔다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오케이 왼 <웃음> 응? 폭죽 받아라! 정크레에 폭탄 받아라! 프리트 <웃음> 원 파이어! 와! <웃음> 이게 되네. 잘가라. 반반. 감이 날날까 달팽이 이제 공격 들어오나 본데, 눈이 이렇게 모이면 멈춰.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가고. 아, 약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듯, 그런 듯한 느낌. 저거 누가 봐도 그 달팽이잖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오피라버드네? 자, 오피라버드가 이제 쫓아올 거예요. 오오, 반반리나! 여기로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쪽으로! 자, 문 닫아! 야, 반반리나 착한 애였어? 하피 플레이 타임에 그 키시미시 같은 존재인가? 셋! Sit, so 따라가, 목 돌아가면서 쫓아오면서 보는 거왜 이렇게 무섭냐? 오, 획획 돌아가는 거 봐요. 어. 앉아. 앉으라고. <웃음> 미안합니다 장난쳐서 착한 애가 아니었어 첫 번째 소문은 소악이에요 아니 그딴 걸 암산으로 어떻게 해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보니까 대신 답을, 답을 맞추게 좀 해야 돼 리얼리 리얼리 완전 핵 천재, 영재 키드 난 너가 답을 알고 있을 거라 믿어. Nice.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맞았 맞았... 맞았지? 맞았지? 나이스. Two two? 2 h a t 2는 4인데 이거는 좀 똑똑한 아이가 하는 거야. 맞지, 맞지. 맞지? We'll 아, 점심 시간이래요. <놀람> 자, 점심시간이다. 밥 먹, 밥, 밥 먹자. 풍성껌, 식덕껌 뭐. 우리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어, 인기 없는 아이들이, 그, 일진들의 괴롭힘으로부터좀 도와달래요. 유치원에서도 이게 하폭러가 있어? 껌, 돈삥 뜯었네, 이 농구공, 이 자식이. 뭐야, 이것도 일진들이야? 볼링핀? 우리 친구 풀어달, 풀어주려면은 돈 달래요. 돈 줘. 반반리나 어디 갔는데? 도망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눈 판눈 참을 타가지고, 여기 눌러서. 어디 가야지? 어디, 어디 가야지? 오피라버드! 응애버드들! 어머나! <웃음> 커요한 거 보소? 니들 뭐니? 아, 오케이. 티 찾았다. 저 오피라버드 새끼들은 정체가 뭘까요? 아니응애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아..이..눈앞에 바로 기다리고 있고 잠깐만이 바로 도망쳐.. 새끼가 쫓아간제여거 여긴 같은데? 여긴거 같은데? 똥용 띵용 띵용 띵용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 나뭔 느낌인지 알았어. 오피라 응애들 저기다 몰아야 되네. 자, 우리 커염미 응애들 잡으러 갈게요. 일로 와요. 형이랑 놀자. 일로 와. 그러네. 이 <웃음> 잡아다가 여기다 놓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고 커엽다. 형이니 네 형제들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얌전히 기다려야 돼. 아이고, 엄마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네요. 아이고, 하 <웃음> 어, 얘들아, 엄마들 말잘 듣고 있었, <웃음> 듣고 있었. <웃음> 아, 이번엔 진짜 탈출하자, 이제. 됐어. 아... 정신 나간 달팽이가 옵니다. 이거, 눈, 움직여! 눈! 헬로우! 헬로우! 이때 움직여야 되지. 인사하고 싶구나. <웃음> 우리 달팽이씨가. 음. 그러면은 요새 그, 저기 뭐냐. 그, 너의 유명한 그 달팽이 크림 같은 거라도 하나 줄수 있겠니?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 탈출! 해서. 아휴. 아휴, 힘들어. 아 아, 이것도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거네. 이 캐논 갖고 뭐 하는 건데? 어, 초록색 카드키, get, 출발. 똥, 똥, 똥. 어, 뭐지?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맞추는 건가 본데? fire! 똥똥똥똥똥똥. 문 열어. 아, 이거 또, 너무 깜깜해. 어, 뭐야? 점퍼맵이야? 아. 엄마에게 나는 나랑 클레어는 괜찮아요. 젤리 피씨가 우리들을 구해줬어요. 어디로부터? 어, 아까 그 해파리 캐릭터 있잖아. 이거 스팅어플린, 스팅어플린은 그럼 착한 애네. 야, 야, 야, 아 됐다. 고다로 짬프 오, 오, 와우, 거기 나와서. 어, 이제 뭔가 엔딩이 보이는 듯 한데? 그렇지, 그렇지? 반리나와 반반 반반의 생일 케이크. 야 여기 문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이 설마 총출동하는 거야? 어벤져스 집결하는 거? 아이 반반 이 자식이 건 무슨 흑막인 거 마냥 분위기 있게 쓸데없이 분위기 있게 등장하는 거 보소. 어? You know, on a normal day you'd be standing where I am. I'm animals. Speaking of zoos. It's almost assembly time Where all the doors open So we must keep this brief 그래? Look, uh, I'm sorry I hit you But you gotta understand 아니, 때려놓고 사과하는 건 뭐야? I needed something from you that I could only get i f you w e r e m conscious And I was all out of s h a t it is If you'd seen me, you wouldn't have trusted me, I, I know it But there was one thing I didn't lie to you about And that's me knowing why you're here 내가 여기 있는 이유 am, 어 아이들을 위해 있다 반반이 좀매매하다 이. 이 착하는지 나쁜지 모르겠어. 오피럴버드가 it 왔다고 하는데. 아다 열렸어 다 나오는 거야 진짜? 아! 존보랑 일로 나가 반반이랑 아! 아 반반 튀어나와서 맞아 여기로 탈출해야 될것 같아 여기 맞아 이게 맞아. You've been a bad student. 뭔 소리야? 왜 내가 나쁜 학생이야? 나같이 말잘 듣고 착한 학생이 어디 있다고? She's coming. 그녀가 없다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라야야야야야야 <농> 야. 아니 뭐야? 어, 길막당에서아 하지만 반반도 뭐 반반이나도 왔네요. 쫓아 오겠는데 이거? 아야야야야야야 잘가라 메롱 메롱 메롱 야야야야야야야 어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다 여기다! 아. 어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 나 왔다! 아 맞다! 여기 있으면은! 똑배기! 조시가 잡아갔어요! 문 열어... 나보냈죠 GV 이게 그뭐 반반 괴물들 만들어내는 뭐 핵심? 그럼 원료 같은게 아닐까? 또 엘베야? 노 메러 왓나도나도 다운 다운 돈돈고 다운 어? 내려가지 말라고? 밑에 내려가지 말라는데 밑에 내려가지 말라는데 아 챕터 3는 메인 주인공이 이제 스팅어 플린이겠군요 과연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 녀석이 과연 착한 녀석일지 또 다른 흑막일지 챕터3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휴바